자 저번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자 재난이 다가오는데 슬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방직공들은 아, 나중에 진급을 시키는 게 아,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일단 비율만 맞춥시다.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음 어느 정도 비율이 좀 되죠. 자 이제 철을 만들어 볼게요. 철을 만들어서 도구를 좀 만들면 저희가 도구에 대한 걱정을 안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있죠이 아이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오잇 건설합시다. 그나저나 지금 먹을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지금 체집꾼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죠. 자 여기는 두개 있으니까 일단 이쪽에 좀 많은 채집꾼나 오두막을 몇개지으면될것 같아요. 호잇 일단 미리 지어놓을게요자호이 그리고 이쪽에 사람을 좀 고용합시다.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온물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시장도 생겼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자발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람들이 없구나. 자 지금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건 또 어디야? 아 여기구나. 그래 이거 한명뺀 다음에 이쪽에다 배치를 시킬게요. 그리고 밀 호 그리고 맥주를 보관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기분은 좋긴 한데 아 그나저나 지금 미리 몇 개나 있죠 계속 쌓이긴 한데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거 아직까지 없죠 자네 누군가 이 아인가요? 이 자네 직장은 어디고 그 다음에 집은 어디고 집이 없죠. 그러면 이쪽에 주택 단지를 좀더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었죠? 그러면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벌목 좀 해줘야 되는데 얘가 다들 어디 갔어? 이런 데는 벌목이 됐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한, 기다려 볼게요 자 여기도 자, 이쁘게 다듬읍시다 일단 이쪽에 있는 건다벌목이 완료됐으니까 이런 거좀 해제시키고요 됐어요 좋아요 아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다가 그냥 산림지대를 만들어버릴거야. 아니요. 언덕에는 멋진 건물들을 지어야 되니까 이쪽은 벌목시키는게 맞을 것 같아. 자 이쪽도 좀 정리를 합시다. 여기도 정리하자. 됐어요. 채집군의 오두막. 완성이 됐죠. 하나 둘 셋. 좋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쪽에 머무르기 시작할거예요 그 전에 우리들은 상당히 많은 자원들을 모아두고 있긴 한데 아, 재난이 오면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기가 없기 때문에 얘가 비에그두배 이상 소비가 될 거예요. 그게 나름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계속 사람들을 배치시킨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하던가. 으 사람이 없죠. 슬프네요. 몇명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벌써 150명이 됐죠. 행복하네요. 자돈 문제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쪽에다가 금고를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정 잠깐만 그러지 말고 이쪽도 좀 확장을 멋지게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만 교회 허! 와우 이쁘다 아니 근데 유리가 없어 유리기 유리가 없어 유리는 예전에도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만들 수 있나요? 이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 아이를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볼 수 있을까? 와우 장원에다 이런 거 지을 수 있나요? 아니야, 이거 좀더 멋지게 지어야 돼. 일단은 이런 거 조금만 더 지을게요. 자, 이쪽에다가 좀만더 지읍시다. 안 이쁜데? 음. 붙일게요. 오잇! 음, 이렇게 붙입시다. 그리고 건설 시작하고 여기 있는 벽을 좀 위치로 옮길게요. 이렇게 옮길게요. 자, 나중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길을 연결합시다. 좋네요. 어디보자. 지금 집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 없죠? 잠깐만. 이렇게 자원들이 쌓였으면... 음... 평민을 좀더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아요. 아니야 1대 3대 에이 모르겠다. 사람들이 오면 그냥 체집구나 오두막에 사람들이 다 배치시킬게요. 지금 이게 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도 채집 지시를 내리고, 됐네요. 벌목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나무가 좀 많이 부족하죠. 뭐 이유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런 거 먼저 걷어내긴 해야 돼요. 저 고비만 좀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삼들이 또 왔잖아. 배치시킬게요. 좋아요. 어디 보자. 여기는 지금 자원들이 꽉차 있어 가지고 지금 대기 중인 것 같죠 음, 여기는 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도 일단 양모 저장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양모 저장 시킵시다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이쪽에서 가져가 가지고 뭔가 하겠죠 자, 그 동안 교회를 좀더 만들어 볼게요. 자이 색깔 밝고 우린 파란색을 좋아해. 자, 본관을 이런 식으로 좀 지어보겠습니다. 호잇! 자, 붙인 다음에 붙이자. 됐어요. 올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문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찍겠습니다. 높게! 첨탑도 높게! 자 이렇게 높게! 여기도 동그란 것도 달고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 확장부! 아 이거 좀 돌리자 좀 돌릴게요 그 이런 식으로 지어 볼게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균형을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쭉 올립시다 음, 음. 그안 이쁘죠? 안 이쁜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 예, 일단 이 정도로 만족을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옆에다가 종도 붙이고요. 종은 뒤에다 붙여야지.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얘좀 예, 내립시다. 음된것 같아요. 자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럴 동안 지금 먹을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더 고용해야 돼요. 자 이쪽도 열심히 체집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지금 체집꾼의 오두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뒤에다가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면 여기다 짓는 것도 방법이겠죠. 오 이렇게 두개 지읍시다. 앞으로 저희가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면 이제 무역을 통해서 도구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좀 머나먼 이야기이긴 한데 뭐 어찌됐건 될 겁니다. 그 전에 술집에 사람 고용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시켜놨으니까 별일 없을거예요 그리고 음 아잠깐만 최종 저장재는 여기다 저장시키면 안돼요 이건 실수했죠. 왜냐하면 마을 주변에 의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다가 식료품 창고를 하나만 더 지을게요. 나중에 중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시킬게요. 자 하나만 더지을게요 이쪽이 괜찮나? 그래요. 이쪽 자리 남아돌죠. 여기다 짓겠습니다 좋네요. 이제 맥주를 만드는 순간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뭐 애들 컨디션도 좋아질 거고요. 자 사채품 가판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일단 건설 시작하고 여기서 맥주를 팔아볼게요. 좋네요. 자 벌써 160명 여긴 두명 고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건설이 완료됐죠. 자 이제 도구를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해피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도구 가구 철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뭐 어쩔 수 없지. 기다립시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죠. 일단은 음, 여기가 완성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로 좀 올릴게요. 여기는 잘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도구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까? 음, 아직 안 만들고 있죠? 좀 기다릴게요. 그리고 이쪽 주변에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창고 하나만 만듭시다. 일단 얘 나중에 또 해금이 될수 있으니까 이 아이를 음 마땅히 지을 데가 없네. 얘들은 좀 뭉쳐서 지어야 되는데, 그쵸? 일단 여기다 짓겠습니다. 오잇? 야철 만들고 있지 않니? 아 맞다. 그래요.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기다리면 된다자 보세요 지금 <웃음> 열매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죠? 걱정이에요 솔직히. 자 여기 있는 거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 그래. 어서 오렴. 일단 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왜... 예전보다 길어진 것 같아요 이 재난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빨리 고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어느새 좀 많이 깔끔해졌죠 얘들이 벌목을 하긴 하고 있어요 일 이쪽만 정리되면 행복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그. 맥주를 한번 팔아볼게요. 어디갔니? 앗! 완성이 됐죠? 바로 패치합시다. 좋네요. 자 30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인구수 한 500명이었을 때한 4배 정도 보관을 시켰죠. 한 2,000개 이상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62명이라고 치면 한 4배. 그러니까 한 600개나 700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간당간당하죠. 걱정이에요. 허! 야, 웬일이야. 빨리 일하자. 시간이 없구나. 여기 있는 음, 대리석을 뽑으면 바로 완성되는 건물이 있나? 어, 좀 모르겠네요. 아 여기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래요. 자 3대 더 지정을 할게요. 에이 한명 모자랐다. 자 그리고 이쪽은 두개가 있으니까 하나 더지어도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배치를 할게요 좋아요 자 자네가 원하는게 뭔가 원하는거 한번 들어볼게요 생선? A라인? 야 생선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그리고 아마 교회가 완성되면 이 수도사 동상을 만들 수 있을겁니다 여기는 언젠가 해결이 되고요 이쪽도 언젠가 해결되겠죠 뭐. 자 풀모션 타임 일단은 농로로 승격시키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좀 많이 있는데 누구를 해야 될까 시장점원? 광부? 그래 광부는 진급시켜도 됩니다. 자이 정도만 진급시키고 끝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얘들이 먹는 것도 많이 먹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바로 고용을 하고요. 좀만 버팁시다. 여보세요. 도구들 만들기 시작했죠. 보기 좋아요. 그런데 왜 다들 이쪽 길로 안 오는 거지? 이쪽 길 좋은데? 이해가 안 되죠. 너 뭐하니? 제가 아직 안 만들었었네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딱 이거 만들겠습니다. 나 지금 건설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배정 좀 할게요. 자 어느새 166명? 음,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어 거의 다 채웠네요 자이 아이 어디있나요 가까운 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네 집은 어디고 음 그래요 여기 뭐니 여기가 멀면 이쪽에다 집을 지을 수 밖에 없겠는데 그죠 일단 이쪽에다가 터지를 만들어줄게요. 지금 멀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장식을 좀 열심히 해줄게요. 너무 빨개요. 너무 빨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식을 좀 열심히 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한번 분위기를 볼까요? 옅! 색깔! 아... 매우 빨간색에서 적당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좀만 더 신경을 쓸게요. 덤블 자, 이런 아이들 사이에다가 꽃단장을 좀 많이 시켜줄게요. 좋아요. 자, 봅시다. 다시. 호잇! 와우! 정말 공업지대답군요. <웃음> 그래도 색깔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좀만 더 심읍시다. 어디 갔어? 덤불을 자, 이 정도로 심어보고요. 지금 아, 아쉽게도 한 명도 방문 안했네요. 좀 다음 기회를 기약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지어볼게요될 거예요. 어디 보자. 됐나? 호잇! 색깔! 그래요.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작업을 진행할게요. 을자 그런데 식료품 창고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어디가 완성이 된 건가요? 이쪽인가? 아니고 운방꾼 아 이건 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아 기억이 났어요. 여기겠죠. 자 여기다가 맥주 보관을 시킵시다.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상품들 이죠 와인이라던가 라벤더라던가 이런걸 여기다 팔겠습니다. 호잇 사람들이 없죠? 좀 기다릴게요. 자집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음...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이쪽은 증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렇게 증축만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됐어요. 기다립시다. 여기도 해결이 된것 같고 네, 점점 수치는 줄어들 겁니다. 에헤이 여전히 빨개 자 장식용 나무도 좀 지어, 지워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좀 지워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과연 음 여기는 좀 나아졌죠. 여기가 문제야 여기. 어디 보자. 지금 질만한 집이 없어서 애들이 안 오는 것 같죠? 자 이런 거 먼저 좀 작업이 진행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우선순위에 올릴게요. 이런 것도 우선순위에 올려야 돼요. 저 집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방문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걱정이죠? 지금 165개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네. 어쩌면 좋을까? 여기 있는 사람좀 뺄까요? 한명만 빼고 자 이것도 건설 아니 여기 말고 이것도 건설합시다 호잇. 일단 집이 빠르게 건설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텐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나무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방법이 있죠. 채집구역 조금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돌캐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자 거주지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자, 덤불, 나무와 덤불을 심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심고, 그다음에 덤불을 좀 심을게요. 자, 자또 방문하기 시작했죠. 허! 이야, 드디어 살았어요. 너무 힘들죠. 자 이렇게 감싸면 색깔이 변할겁니다. 좋아요. 그래도 만족을 못해요. 아 분수대 하나 정도 지어주면 참 이쁘긴 한데 그쵸? 어디다 지어줄까? 여기 사이에다 지을까요? 이렇게? 일단은 이동 위치를 막지 않게 좀 지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안되고 야 여기도 안되고 이쪽밖에 없겠네. 자 여기다 지시다호이자 사람도 비, 배정시킬게요. 야 사람들이 모자라요. 곧될거예요 자,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꾸역꾸역 받아가지고 급곡을 하고 있죠. 제 열매를 이제 받는 사람만큼 곱하기 4 정도의 그 수량을 모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찌됐건 잘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